비가 많이 오었니다 비싼가 비나요? 아, 아침부터 비왔는데, 아, 아침부터 비왔는데 지금까지도 비가 오고 있습니다. 아차! 양말. 놉다. 뭐 그냥 씻기면서 찍은거죠 아 물결 저 이제 물결 갑니다. 전세상에서 물결 하고싶은데 어떻게 해야돼 아저한는 아. 아, 먹을거같아요 뭐 소금은 될테라 아닐 모르겠지만 되는지 모르겠지만, 비가 옵니다. 뭔 소리야? 차와요. 아닌가? 아닌가? 몰라요. 차, 차. 차가 안 왔었어요. <웃음> 아무 말 대단히 징조. 자, 고양이들 한번 볼까요? 아, 어, 거의 우리 집이 다 와가네. 예. 번지수만 안, 되면되겠습다 이거 보세요, 이거 봐요. 완전 홍수. 얍! 야옹아! 야옹아! 야옹아! 아가야너왜 아, 네. 거기 있어? 야! 야옹! 야! 너왜 거기 나갔어? 응? 야옹아! 야옹아! 어디 나갔어? 야옹아 야 어디 들어가 거기 들어가면 안돼 비켜 나가 에이라 물어봤다 마 맘대로 하세요 어 우리 엄마 고양이 나갔지 야옹아 너 말고 야옹아 비온다 비온다 비온다 조심해 야옹 너말오야옹스요 <웃음> 귀여워 <웃음> 아이고, 똑똑한 녀석. 자, 전, 가겠습니다. 아, 이따 간식 줄게, 알았어. 기다려. 소우 어, 간식이고요. 어? <웃음> 야옹, 이리 와. 야옹. 야옹, 이리 와. 잘 먹죠? 근데 꼬리가 말려있는 건 뭐지? <웃음> 여기 내 꼬리가. <웃음> 없는데. 냥아, 없어. 냥아. 냥아. 어, 비 맞는다. 가봐. 자, 그럼 여기서 마치고요. 빠이빠이. 야, 내 손에 아무것도 없거든. 이. <웃음> 냥아. 냐옹. 냐옹. 냥아. 없거든요. 안녕. 바뚜. <웃음> 없어. 갖빠해 봐. 바빠 하네요. <웃음> 안녕. 야.